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원에, 어, 세청 마사토를 깔았고요. 이제 원예용 상태 3에, 그, 펄라이트 1의 비율로 섞어서, 이원예용 상토에 섞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다시 말해서, 원예용 3, 상토 3하고 펄라이트 1의 비율로, 3대1의 비율로 그, 겠습니다 비료를 섞습니다. 유기 유기질 비료를. 구야 꽃벙어리를 다치지 않고 잘 분갈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야 아무래도 얘는 중단하고 분갈이 뽑은 다음에 분갈이하는 걸 보겠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산거 같으면 뿌리를 다 빼서 다 소독하겠지만 이건 제가 키우던 거니까 그냥 심습니다 소독약을 찾지 못해 화초용 소독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분리됐던 거 그리도 살짝 잘랐습니다 와 그래도 너무 크네 조금 더큰걸샀어야 되나 하나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조금 더 넣고요 비가루 드셔도 넣고요어 하나도 안 잘라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엄잘 자랐네 잠시 중자 아, 녹화를 안 했나요? 잠시만요. 얘를 꺾어. 호야가 너무 잘 자라서 일단 거리 화분에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요. 위로 올리려고.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다시 물을 주고 나서 다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묵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크리스마스 때 꽃이 필지 내년에 꽃이 필지 모르는 저봉우리부터잘 보관해야겠죠 음이 꽃이 필 이거를 잘 해야되는데 이쪽, 이쪽. 아. 너무 오래 걸리겠어요? 잠시 쉬어야 되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돼야 되겠네 너무 졸려서 못하겠네요 일단 방향을 바꾸는 걸로 이제 분갈이를 일단 완성했습니다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이쁘게 하지 못해서 <웃음> 참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아래로 이렇게 행잉 화분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아, 얘들이 꽃봉오리가 상하지 않게 크리스마스나 내년에 꽃이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